제가 지금 요그이 <웃음> 아들러의 뭐 야마토쿄를 어좀 신어보고 약간 좀충격을 봐서 어퍼 이게 인조가죽이거든요 인조가죽인데 사이즈는 뭐 보통 다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250 신으시는 건 아실 테고 대신에 이제 요 저기 아들러는 다 지금 한 치수 내려서 250 정도로 신고 있는데. 조금 전에 받았어요. 조금 전에 받아서 지금 신고 있는데 이게 화면상에 좀 제가 카메라로 약간 핸드폰으로 사용하고그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를 지금 이용을 해서 찍고 있는데 음 이게 이조가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.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뭐 천연가죽 수준의 뭐 천연가죽 중에서도 뭐 캥거루와죽 에서 상당히 좋은 캥거로와죽시신느느이면서어 이게 천연가죽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.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거 같이 못 느끼시겠죠? 지금 제가 옆에서 카메라를, 지금, 제가 이, 이 각도로 지금 찍는 게 처음인데, 어, 쇼킹하다고 해야 되나? 쇼킹하다고. 처음이에요. 이런 인조가죽을 경험하는 게. 뭐 대부분 앞쪽에 이제 뭐, 캥거루가죽이 됐으니까, 사실 캥거루가죽이라 그러면, 아, 전는적인 캥거루가죽이구나 하고, 그 다음에, 라스트 발보 이런 것들 되게 편하고나 하는 느낌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어, 이건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에, 완전한 인조 가죽인데 거의 천연 가죽과 상관없는 그런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지금 살려놓고 있는 신발이어서 축구화여서 어, 좀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서.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, 예보이리면 지금 이런 이런 형태인데 이, 이 신발에 지금 형, 그, 신었을 때 디테일들에 음. 놀랍어요. 놀라워요. 이런 소재를, 어디서, 그러니까, 누군가 이런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할 텐데,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런 거를, 소재를 찾아내고, 이걸 이렇게 축가로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? 그러면, 이 정도, 이런 가죽이면 제 생각에는,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좀 아셔도 상당히, 그 인조가죽 자체로도 뛰어나지 않을까. 어, 그니까, 저, 뭐, 늘, 저,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 이런 걸 비교를 하면 모든 면에서 캥거루 가죽 낫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요거는 아실 같아요, 이거는. 왜냐면 하 지금 인조 가죽으로서 캥거루 가죽, 예, 제가 지금 모든 축구가 몇십 년 동안 신으면서 가장 유사한. 그니까 러 이것도 지금 K, 이품마이 지금 이 제품도, 킹도 결국에는 k 레드라가 사용한 게, 캥거루 가죽에 갖고 있는 유연성, 스트레시성, 그 다음에 뭐, 저, 내구성 이런 것들을 잘, 그, 이게 이제 구현을 해냈다 해서 지금 이걸 하, 어, 하고 있는데,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얇, 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, 신발의 구조적으로 이제 통이 이렇게 일체가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느낌이 좀 들여서 사실 신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절임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야마토표는 지금 신고 있으면 일단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, 어뭐 얼마든지 내가 끈을 좀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여기 끈을 이렇게 당겼을 때신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밴드로 처리되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신고 있으면 텐션이 자동으로 딱 정해져서 그제발 크기에 따라서 이 텐션이 일정하게 계속 누르는 압박 강도가 같아, 같아지지만 이거는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이쪽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으면서 핏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수 있는 발볼, 그니까 범용성들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, 어, 그, 런걸 어쨌든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, 이 어퍼 자체가 지금 거의 뭐, 저는 캥거루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런, 이런 소재라고 하면, 어, 인조가죽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죠. 저부터 인조가죽에 인식을 이제 바꿔야겠죠. 물론 이것도 인조가 아주이지만 어쨌든 신발의 라스트 그 다음에 설계 방식 그 다음에 뭐 구조적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런 제품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 수준에 왔다 그러면 이걸 안살 이유가 없죠 이런 제품을 사서 그냥 편하게 막 신어도 어퍼 스트레치도 잘안 나갈 정도가 될 테니까 또 무게도 지금 달아보면 206g밖에 안 되고. 이상태 255에서, 250에서 나이키가 해서 TMP를 아무리 내든 뭐 아니면 그 아디다스에서 코파를 어떻게 만들든 어 거기, 거기에 뭐 캥거루 가지고 쓰고 인조 가죽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을 쓰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걸 능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작가성에서는 그 정도로 이 어퍼 자체가 좋습니다 저는 뭐 아디다스의 그 코파의 퓨어에 들어가는 그 퓨전 스킨이 굉장히 좋은 미래지향적 소재다 그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준 소재다 생각했는데 이 지금 야타야마토쿄오를 지금 제가 신어보면서 인조가죽에 대한 제 기조 기본에 기 갖고 있던 그 모든 뭐라 그럴까 기존관념 이런 것들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 같아요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이건 뭐 그 소재상으로 말할 얘기를 하질 않으면 이게 인조가죽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아 천연 캥거루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딱 신겨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전부 다 천연가죽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구조적인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뭘 하더라도 이게 천연 캥거루가죽 그대로니까 느낌 자체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감이나 없이 음. 놀라운 소재다 이렇게 볼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이거는.